무리해서 한다. 정말로 무리해서 한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같아가고 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일곱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칠성요소론이라고 한다.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인간을 푸는데 이 일곱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의 일곱 가지가 각각의 특성이 점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도록 이렇게 구성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는 가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곱 분 어떤 게 있나 일주일, 일주일. 그제뭐 일주일도 있다 그제자 일주일인데 여기는 요일마다 전부 다 특성이 다르겠지 자 보자 월요일 하게 되면 아 정말로 월요일. 죽을 마시고 하요는좀 응. 낫고 수요는좀 낫다가 기분 낫다가 목요일 준다면 기분 억수 로 좋다 그지금요일에는 신날 것이고 토요일은 에는 가슴 어디 놀아볼까 그렇게 일주일 도또자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일곱 개 숫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각각의 특성이 전나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지개색 무지개. 그제자 우리는 무지개색도 있다 무지개가 이거 무지개색 아주 나저파 바람보다 크지? 여기서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가장 밑집한 우리 일곱은 또 뭘까? 북두칠성 북두칠성 이거 북두칠성 이거 어떻게 북두칠성은 왜 특성을 갖고 있을까? 알고는 뭐 색깔이야 색상이 다르니까 우리 눈으로 쉽게 할수 있고 북두칠성은 뭐가 다를까? 그냥 뭐북두칠성뭐 비는 기가 누구 말 때는 어느 사람들은 뭐 북두칠성이 뭐, 뭐 하늘의 별의 중심이 웃긴 소라 하지 말아야지 만아 그래. 그냥 말도 안 되는, 가학지 다밝혀내기지 북두칠성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별의 크기와 빛나는 강도가 전부다 다른 거야, 일곱 개. 우리는 똥통이네그지 똥통이면 어떻게? 해? 돈을 풀면 어떻게? 해? 돈그어 밥을 풀면 밥그어 똥을 풀면 똥그어똥풀거밥풀거가돈풀거가돈풀가 돈을 풀어야 될게 아이가 자자 이것이 우리는 인간을 풀고 오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릴때로 한번 돌아가보자 동화책에 딱 보게 되면 나무꾼의 선녀와 있을 때 선녀는 몇 명? 맞나 7성려. 음, 7성려. 7성려. 그 일곱 명이 칠죠음칠선요 그런데 칠순녀가그 나무군이 어떻게 누구거 뺏어 갔나 선가한개 뺏어 갔다 그지 어 그리고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칠순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 운명을 풀때칠순녀가 있다 그지 그래서 칠순녀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봤지. 이 총괄적으로는 못 봐도 부분적으로는 다 봤다는 것이 참더 연계가 돼 있는 거야. 인간의 이 사고는 그 범주 내에서 다 익히니까. 칠순녀에서또 넘어가면 칠자가 어떤 데또 칠서가 있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칠살이라는 것이 있다 인연법에서 보면 칠살이란다 칠살은 어떻게 부부를 풀때를 보게 되면 칠살이 어떻게 내 인데 상처를 주기시려면이 상처의 우리는 하살이 칠살이다 일곱개다 7개, 일곱개 7개. 자 여기서 우리나라 넘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또 칠이 어디서 놓을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적성에서도 우리는 일곱이 있고, 성격에서도 일곱이 있고, 이거 뭐 가다가 쭉다있다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여기 있는 것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없는 게 없어요. 쫙 연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개수를 따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있으면 이 3, 소 6, 7, 8, 9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개만 갖고 우리가 푼대 갖고 이 답이 나오겠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리비법이 얼마나 대단한 비법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런 일곱 가지의 특성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 듣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심리를 풀면 어떻게 성격을 행동을 풀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칠승년을풀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애군들을 갖고 온다고 그랬지. 행동상으도 가져온 게 되고 그렇게 이것이 쭉이렇게 풀리게 되게 되면 이 육은 구승론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것이 풀어갖고 우리는 어떻게 신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이 되어 버는 거야. 그죠? 칠순녀가 되게 되면 육뭐야 칠순녀가 되게 되면 내 호신이 되는 거야. 호신. 그죠? 칠살에 우리는 육이 되게 되면 어떻게? 여섯 가지 인연이 되는 거야. 인연. 적성이 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여섯 가지 사고가 되는 거야. 사고.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여섯 가지 우리는 성격 유행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뭐 사주 이거 몇 개, 대기 빼기, 그 해갖고, 여덟 글자 갖고, 뭐, 막점쟁이 같이 막 찍는 거, 이거는 학문이 아니다, 이거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게 행운의 색이 여기 돼 있지? 응? 일주일은 일주일은 어떻게 해? 이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좋아겠지, 하 라는 거, 그지? 인간의 유형이 돼이말이에 그러면 이것이 쭉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런 주위를 어떻게 놀 것인가? 이런 색상들이 무지개 색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여섯 개 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렇게 호신들이 칠선녀가 작용하면 어떤 애군이 올 것인가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칠사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푸는거야요 근데 공부 좀 해야 되겠지 근데 너무 하지마 이거 머리다 나중에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푸는 방법은 다 갖고, 있나? 나중에 다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7까지 끝었다잉